안녕하세요. 오늘은 측면을 산이 막아주고 전면에 너른들이 펼쳐진 곳의 전원형 농가주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은 충남 홍성군 은하면 흑산리인데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개략적인 경계 및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면적 1220제곱미터, 약 369평으로 대지와 전으로 구성된 계획관리지역의 두 필지입니다. 전한 필지는 920제곱미터 약 278평이며 대지한 필지는 300제곱미터 약 90.75평입니다. 주택은 2020년 12월 17일 사용승인된 경량철굴구조로 면적 78.26제곱미터 약 24평의 단층주택입니다. 집과 텃밭이 있어 기촌생활에 적합한 이 집의 매매가는 2억원입니다. 주택을 중심으로 양측면에 작은 야산이 있습니다. 주택 앞쪽으로는 다시 펼쳐져 있고 집으로 들어오는 도로와 연결된 왕복 2차선 도로 건너 너른 눈는 군데군데 푸르름이 올라옵니다. 집 옆의 도로는 길게 뻗어 다른 마을과 연결됩니다. 상공에서 보이는 서해안 고속도로는 지상에서는 산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의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종류장은 마을을 연결하는 왕복 2차선 도로변에 있습니다. 바로 지척이지요. 면사무소, 초등학교 등 면소재지는 4차 3분 내외인데 도보로도 20분 내면 다닐 만한 거리입니다. 은하전문농공단지, 은하농공단지도 4차 5분, 10분 거리에 있으니 이곳이 근무처인 분들도 귀촌주택으로 고려해볼 만한 위치입니다. 광천시장, 광천역 등 광천시내는 자차 10분 정도 거리인데 중고등학교는 모두 이곳에 있습니다. 홍성군청 의료원 등 홍성 시내는 자차 25분 내외이며 반경 약 500m 내외에 축사 다소 있으나 산에 가려 잘 보이지 않고 서해안 고속도로는 약 350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산에는 묘지도 다수 있습니다. 이제 지상으로 내려가 볼까요? 마을길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타인의 밭과 경계인데요. 푸르른 봄기운이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 유실수가 대략 1 0그루 정도 되는데요. 아래에는 걸음을 해놓은 모양입니다. 집 앞에서 보니 헛밭이라고 하기에는 제법 넓습니다 돌 계단을 오르니 푸른 잔디를 채운 마당이 예쁘네요 측면의 LPG는 치사와 난방용입니다. 후면에 문 두개 중 하나는 보일러실인데 문이 잠겨있어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는 진 내부와 연결되는 다용도실입니다. 후면을 지나 측면, 정면까지 디그자로 데크를 놓아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집 정면은 데크 위까지 처마를 길게 달아내고 측면은 가림막을 설치해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도 걱정 없습니다. 현관문이 묵직하군요. 내부로 들어갑니다. 현관이 다른 집에 비해 널찍합니다. 신발장을 지나 3단 슬라이딩 도어를 통과하면 오른쪽으로 거실과 주방이 마주보는 구조의 공간이 나타납니다. 남향으로 나있는 거실창으로 시야가 시원합니다. <목소리> 맞은편의 주방은 일자형 구조입니다. 거실과 주방이 트여있어 공간이 답답하지 않습니다. 주방 옆은 세탁실 겸 다용도실입니다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도 이 공간에 다 들어와 있군요 좀 전에 후면에서 보았던 문이 이곳과 연결됩니다 현관 왼쪽에 안방입니다. 안방 창도 남향이라 역시 어둡지 않습니다. 공간은 좁지 않습니다. 안방 옆에 작은 방입니다. 넓지는 않지만 제법 규모있게 쓸만합니다 안방 맞은편의 욕실은 평범하고 심플합니다 전체적으로 넓지 않은 주택이지만 간결한 구조로 유모주목 공간을 잘 활용하였습니다. 남향으로낸 창은 풍부한 일조량뿐 아니라 시야까지 시원하게 열어줍니다. 크지 않은 금액으로 규모 적당한 텃밭을 가꾸며 기촌 생활하실 분 텃밭 있는 주택을 찾으시는 분께 적극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